야 누나 불안해 하는데 너왜 소리를 지는데 여기 씻고 갔다. 엄 Ha ha ha ha! 이따 내려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얼굴 쭉쭉쭉다쭉쭉 여기 맨 나온 게생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도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, 있잖아. 애들이 아, 너무 아, 애들이 아, 너무 위험해 사람도 없고 외국은 왜 외국에 사람이 없을까? 이게 지나다 하는 거라서 오면 안 되는 줄 안가? 아아! 아아! 아아! 외국을 그렇지, 그랬어요 이야, 이번에 안 넘어졌다 너무 무서워 무서울 정도야 언제 이렇게 몰라봤지? 그게 <목소리> 아, 지렁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, 뭐 먹을 게 많은가 보지그런